비틀! 야 흥분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지? 제 얼굴 만았어 아.. 이게 안.. 차짬뽕 음. 아.. 어.. 시발.. 지금 당장.. 퍼스널 <웃음> 아, 아. 아, 아. 컬러를 받아놨거든요. 근데 내부 촬영이 안 돼가지고, 여기서 받을 건데, 촬영이 안 된다고 하세요. 친구가 예약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따 만나요. <웃음> 난 몰랐어 오늘 <목 dirty> 어, 내가 정말 맛있 맛있겠다 <목ato> <목ato> <목ato> 여름 뮤트도가능 여쿨 라이트 저도 여름 트래요 <트레 conference> 미 u 미 e Mute. Mute. m u t 아야면면 e 먹 u t e Mute. m u 요 네. m 네 t e 까요 네. e m 네 t e 지 모르겠는데 이름 기억 안 나고 지금. 아 m u 네. e m u t 잘하음료뭐 응. 있어? 너무... 콜라 사이다 어, 사이다 사이다 깔아 주세요 누나 네 아, <웃음> <나> 오갱니 <웃음> 소금 많이 받아 아 미리 응. 짠 여기 다네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? 찍어? 잘생기더라 이거 따져있어요 아 우리 에디 아. 잘... 아, 진짜 마셔아 응. 진짜? 어? 진짜 고급네 일본물. 나 맥주는 뭐야? 맥주는 뭐하는 거야? 6월에 <웃음> 생일이었던 해원이의 <웃음> 생일 파티를 합니다. 어 뜨거시. 하나 둘 <웃음> 하나 쓰리 <웃음> 보 <two, three>,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네와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한 번에 닦아야 돼. 한 번에 닦고야 돼. 음. 소원 이루어냈나요? 맛있지. 어때? 난 이게 1등 그래 너가 좋아할 줄 알았어. 뻥치지 마. 으이씨, 음. 진짜로 무서웠어 이거 맥주야? 오얘왜 이래? 생일 축하해요. 쇼핑몰다, 지금 약간 모나리자 스타일이네요. <웃음> 눈썹이 조금도 <조트> 없어지세요.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아 우리 엉행이엉행이 급하게 나올 때 향수 뿌릴 수없을 때. 아, 눈물, 나. 눈물 나 운다 운다 운다 운다, 운다. 연기에요 <웃음> 아씨발 <시발>, 지금 당장인 <웃음> 바로 바르는 구나 언제 뜯었대? 음, 나오던데 <웃음> 질질싹싹 <지질이 웃음> 이 향기 제일 좋아해 아 진짜 <웃음> 나 진짜 머스크향이 제일 좋아. 아, 왜들래나 원래 여기 머스크향을 좋아해. 너무 좋아. 아, 어, 빨리 <웃음> 먹자. 감사합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아, 빨리. 묘진 음. 내 음. 음. 집에 놀러 왔어요. 면도도 안 하고, 머리만 감고. 음, 너무 순해. 왜 있어? 그래? 딱이야. 부담 안 가지. 응. 음. 음, 이게 제일 맛있어. 미처 도른새끼내 같아. 아침부터 무슨 닭강좌 이렇게 먹어. 디즈니가 무서워. 한번먹 내가? 디즈니 나왔다고? 디즈니. 왜? 디즈니에 나오는 공룡 같아. 초밥을 먹고 싶은데 니냐 너. 초밥을 먹고 싶은데 안열한 11시 반 오픈이라며. 12시 2분. 음, 안니아 아, 봐줘요. 너왜 이렇게 잘어 어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아 어떡해 왜나 두꺼워 아직 나찐거나 지금 3줄 떴어 또 근데 너 조금 릿 심각한데 어, 어저 아. 어좁이지? 아나이집어었뭐너어저냐너 아, 지금 얼굴 너무 커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제 별로 없어 어머 진짜 없어 그치? 야 뭐야? 이거 해고 있다고? 어 아니 이게 살이 빠지면서 여기 찐게 없어 아, 깜짝이야 나 지금 시술하는 줄 알았잖아 옷도 음, 저게 딱 예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잖아? 그런거 안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 해야 됩니까? 이렇게 해야되나? 그냥 해 어때요? 이또 넣어야지 내가 다 하냐? 다 했어 촬영해야 하냐고 야좀아좀 불안케 말을 겁나게 안 듣네요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, 저... 계속 봐어 뭐야? <웃음> 아다 <웃음> 다 흘렸어 다, <웃음> 다 흘렸어 물투시물투시아 <웃음> <웃음>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씨발. <웃음> 어 누나 다돼다 흘렸어 뭐가? 이거야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웃잖아 인생이 <웃음> 저거 <웃음> <더> 모르겠다고 콩나물 <웃음> 잡았 <공감이죠? 웃음> 근데 여기 뭐가 어잠시또또또또 또, 또, 또 시작됐어 봐봐 진짜 깜짝 놀랐 거야 ATT 앤 <웃음> 차돌 짬뽕 음음음 음. 음. 지금 화이트 아니 물은 되게 말있이맛있 아니 앉아 먹으면 진짜 아 진짜 와너 단컷불 끓었어? 와 이거 뭐야? 헤비 안 하지? 아니 마셔봐요 마셔봐요 맛만 먹지 말고 진짜 상다 내려가 오우 야반 말아 샤벤 좋 엄마 괜히 괜히 시켰네 시합네 이집 뿌진하다. 그래. 매일 그것도 먹어. 근데 어떻게 해봐요. 매우 씨발. 짠. 일 끝나고 코스트코 갔다가 친구 집에 갑니다. 예호 오늘도 아카이브 홀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. 왜이 가끔은 나와. 나 진짜 솟는다. <목소리나> 야, 야, 디... 야, 니 뉴진스는 안 와. 안다 모르면 진짜 취급 안 할라 했다. 그래. 야, 불쌍한 저하세요어 <웃음> 맛있겠다 떡볶이! 왜 떡볶이를 택했는지 알아? 느끼한 것들만 있잖아. 그래. 그런 것같에어 그래. 에오에오! 오픈해주세요. <웃음> 이거만 먹어도 배가 찰것 같은데? 어머 진짜 야 개크.. 야. 상다리가 부서진다는 오 말이 이거구나. 에어 에어 아니야. 에유아유 탄수화물 파티다. 진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있어, 볶을게. 음. 매워. <웃음> 야, 흥분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지. 음. 와우! 제 얼굴만 아쳐. <웃음> 아, 이게 안 잘라줄까? 음. 아, 이게 진짜 잘라네 음. 맛있어? 음. 음. 양심상 꼬다리는 안 먹을게. 우리 먹으려고 만난 거야? 진짜, 진짜. 그런가봐. 음. 존맛 내 사랑. 딱딱이다. 여러분 진짜 세 명이에요 저희. 치킨까지 왔고요. 야 오늘 무슨 날 아니야 그냥? 응 음, 우리 복날이다 관념일로 할까? 어. <웃음> 짠. <웃음> 나 처음 먹어봐. 아또 시하다. 음, 음, 가네요 수경 수기. 이거 먹어봐 그래? 응. 개 뜨거워 빨리 먹어. 야 맛있네. 맛있어, 이거. 음. <웃음> 한번 근데 한번 해주면 시원해. 응. <웃음> 수경 여기 앉아. 베베코? 아 우리 홀도 안 갖고 와서 우리 멋스럽게 먹어야 되는데. 맥주 떡볶이는 처음이지? 아 처음이야 싹 내려가 떡이랑 맥주가 잘 어울리네? 사장님, 저희 오뎅 하나 시키면 몇개 나올까요? 오뎅 좀세개나 어, 그러면 하나만 추가할게요. 시바, <목마> 넌신넌넌 저희는 웨이팅! 웨이팅! 이이 짜슈라고 아니짜슈거 아니야? 해 아니 슈 녹음으로 안 되냐?